Thank you.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기본 여름 블랙 원피스 코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블랙은 요늘 세련되고 부틴하게 보이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스타들이나 한국 연예인들이 자주 입는 컬러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름에 블랙 원피스를 답답해 보이지 않고 세련되게 입을 수 있을까요? 저번에 저희가 올린 블랙 코디 영상 중에서요 블랙 옷은 몸이 드러나는 옷, 즉 살이 보이는 옷을 입거나 블랙의 다른 소재와 믹스 매치된 옷, 즉 레이스나 시폰이 믹스 매치된 옷을 입을 것을 권장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내용에서 업그레이드하여 코디하는 방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볼레로나 가디건입니다 네두 개의 사진은 블랙 원피스의 가디건을 코디해서 입은 모습입니다 이첫 번째는 요긴 가디건을 두 번째는 짧은 기장의 가디건을 착용한 모습인데요 첫 번째 롱 가디건을 걸친 모습은 시각적으로 길어 보여서 요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블레이저와 데님과의 코디입니다 블랙 원피스에 블레이저와 코디한 모습인데요. 블랙 원피스에 블레이저를 걸침으로 시크하고 멋진 룩으로 변했습니다. 사진처럼 다양한 블레이저와 코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님과 가죽 바이크 자켓입니다. 현재 날씨는 더운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사진처럼 응용해서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셔츠와의 코디입니다. 액세서리를 이용한 코디 방법인데요. 신발, 가방, 목걸이, 모자나 벨트입니다. 이번에는 가방과의 코디입니다. 블랙 원피스에는요, 다양한 컬러의 가방이 잘 어울립니다. 블루, 레드, 브라운, 애니멀, 아이보리, 옐로우 가방입니다. 포인트 컬러로 응용해 보셔서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모자입니다. 여름에 블랙 원피스에도 역시 모자가 잘 어울립니다. 나만의 개성을 멋지게 표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진처럼 코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걸이와의 코디입니다. 다섯 개의 사진 다롱 목걸이를 이용하여 세련되고 신장도 길어 보이게 코디를 했습니다. 벨트와의 코디입니다. 사실 중년에는 편안한 스타일을 추구할 때가 많지만 때로는 특별한 모임때 사진처럼 벨트와 코디하실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벨트를 고르실 때는 요 벨트의 두께가 중요한데요. 통통하신 분들은 얇은 두께의 벨트로 포인트를 주시면 아름답게 보인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카프와의 코디입니다. 스카프를 이용한 코디입니다. 블랙 원피스의 4개 사진을 보아도 멋진 코디 방법이죠. 첫번째는 호피 머플러와의 코디입니다. 블랙 원피스와 호피 머플러의 색상 조화는 세련된 코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역시 레드 머플러와의 코디고요 세번째는 레드 체크 스카프를 이용한 코디, 네번째는 사진처럼 옆으로 스카프를 코디하는 방법도 응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거를 기초로 하셔서 이번 여름에도 아름답게 블랙 원피스를 코디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